이제 처벌등에 관한 대 발견된 소위를 선합니다 회사에서 그렇게 하마을줄 누가 알았겠어 아들아 항상 차 조심하고 그런 말만 했지. 네, 그 여섯 시가 미칠 것 같은 없어. 처음사람 없어. 근데 저녁만 되면 그런 거네. 좀 있으면 오뭐 시간인데. 그 법을 만들면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아침에 출근했던 내 가족이 저녁에 싸늘한 시신이 돼 돌아온다면 그 아픔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돈을 벌러 일터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지난해에만 11월 말 기준 544명, 거의 하루 2명꼴로 아까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런 비극을 막으려고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로 시행 1년을 맞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회사의 잘못으로 사망과 같은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그 회사 최고 경영자를 형사처벌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이 법, 현장에선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저희는 회사에서 남편과 자녀를 잃은 유가족들을 만나봤습니다. 아기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립니다. 임신 2개월. 권금희 씨 부부에게 아기가 생겼습니다. 9주 3일 됐었네요. 2.8cm. 몇 차례 유산 끝에 얻은 소중한 아기였습니다. 남편 동우 씨는 아기가 생겼다는 소식에 눈물까지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지만 이제 동우 씨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곧좀 있으면 문 열고 들어올 것 같고. 네, 응. 근데 저녁만 되면 그런 거예요. 좀 있으면 후 시간인데. 의인 수리기사인 동우 씨는 동국제강의 협력업체에서 일했습니다. 지난해 3월 회사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에 금희 씨의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한 11시쯤인가 전화가 왔어요. 동우가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병원에 지금 실려갔다. 어디 어디 병원에 응급실을 빨리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가니까 그냥 선생님이 일단 그냥 앉으라 하더라고요. 침대에 저보고 앉으니까 이동우씨 사망하셨다고 그뭔 말이냐고. 그토록 바랐던 아이도 보지 못한 채동우 씨는 일터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가서 응. 아이 심장 소리를 네, 듣고 그 사람이 우던 게 생각이 나고 그래서 또 다음에 가야 되는데 사고가 났어요 그냥 한 번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이름은 지어주지 못했고 동우 씨는 크레인을 고치던 중 안전띠를 묶어두었던 와이어가 갑자기 작동해 사고를 당했습니다. 회사는 동우 씨의 실수로 사고가 난 것처럼 말했다고 합니다. 그냥 그런 얘기만 했어요. 왜 거기, 거기다가 걸었는지 모르겠다고 안전벨티를. 고인이 왜 네, 거기다 걸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만 얘기하셔가지고 저희는 처음에 우리 신랑이 잘못했나? 무슨 실수로 그런 건가 이랬는데. 조사 과정에서 회사 측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원래는 올라가기 전에 그 전원을 차단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어 전원을 차단한 상 차단하고 올라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결국은 이제 전원이 차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하는 이제 여기 고인과 함께 그때 네 명이 올라갔었는데 어. 그 천정 크레인 높을 때는 천정에도 신호수를 한 사람 두고 또 지상에도 신호수를 두자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또 그날은 어 천정 크레인에 지정됐던 신호수가 올라가지 않아요. 동국제강은 고용노동부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동국제강이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임원진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언서를 작성해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왔어요 합의금에 처벌불원서 앞으로 어떠한 경우도 뭐 거기에 대해서 하지 않는다고 해야 이 돈을 주겠다. 변호사비 아끼시고 합의하시죠.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딱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왜 변호사를 맡기고 합의를 하자는 거지? 우리 신랑 죽음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빨리 무마시키려고 하지? 금희 씨는 서울의 동국제강 본사를 찾아가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동국제강 대표의 공식 사과와 사망사고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웃음> 어제는 우리 아이를 위해 산부인과를 다녀왔어. 그곳에 가니 더더욱 당신이 그리웠어 우리 애기 심장 소리를 들을 때마다 당신이 떠올라서 눈물이 났어 당신이 얼마나 기뻐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 지금 무엇을 해도 당신은 돌아올 수 없지만 당신이 죽음 뒤에 숨어 자신들의 거짓과 죄를 숨기려는 자들을 꼭 제값으로 치르게 할게 그래야 당신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사랑합니다 동우씨 동국재강은 이동우 씨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있을까 네사 연락을 하셔야 되고요 말씀해 주실 담당자분도 없으신가요? 동국제강에 공식 취재를 요청했지만 수사 중이란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지다 뭐 지난해 9월 화성시 화일약품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17명이 다치고 한 명이 숨진 중대재해 사고였습니다. 한 명이 이송됐다고 일 1차에서 말씀을 드렸죠. 어, 그 화성중앙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어, 의사에게 그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자마자 바로 아들을 있는지 여기 장, 영안실에 있는지도 모르고 병원에 있는 줄 알고 아들을 바로... 바로 오자마자 볼수 있는 줄알더니 아들이 안보여 우리 아들은 어디 있어 내가 그러다니까요 형사들한테 했더니. 처음에는 병실에 에이, 있는 줄 알았죠. 사망자는 29살 청년 김신영 씨. 신입사원이었습니다. <목소리> 처음에 봤을 때 얼굴이 만신장이 됐었어요. 말이 아니에요. 막 유리 파편이고 뭘로 맞아가지고. 무릎도 나가고 갈비뼈도 나가고. 막. 침개전 나간 것 같아. 제가 보니까 뛰어 내린 게 아니고 사람이 그 폭발에 뛰쳐 나간 것 같아. 신영 씨는 어머니에게 딸보다 더 곰살 맞은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둘째라 역시 딸로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참 착하고 좋은 아들이죠. 너무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가끔 제 방에 가면은 너무 생각 나가지고. 폭발은 막힌 배관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비를 하기 전 기계 가동을 멈추지 않았고 전문가가 아닌 일반 노동자가 정비를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화해 약품은 반응기 배관 중 일부가 막혔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정비하도록 하면서 기계 가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비 전문가가 아닌 근로자가 일반 근로자가 막힌 밸브를 여는 위험한 방식으로 정비를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29살 신영 씨의 안타까운 죽음.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화일약품은 수사 중이란 이유로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신영 씨의 아버지가 화일약품을 찾아가 사과를 요구했지만 임원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기 일 죽은 유족 가족분이 오셔 가지고 고 지금 찾아오셨는데 이렇게 돼요? 동안 장례를 고 있다고. 최소한 인간적 도리 해야 될거 아닙니까? 신영 씨의 부모는 화일약품 대표 이사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50일 동안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진상규명 이제 얘가 어떻게 해서 했나 이제 사과를 와서 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그건 그러니까 자기네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사람은 책임져 처벌을 받아야지 당연히 그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우리 신영이 같은 애들이 일어나지 않게 제발 방지를 해야죠. 카리바게트로 유명한 SPC의 계열사 SPL에서 한 청년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한 사고 예방 영상입니다. 소스를 배합하는 교반기의 끼임 사고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23살 이유미 씨는 이 영상처럼 사고를 당했습니다. 고인께서 이제 발견되었을 때 이제 기계에 거의 뒤집어져서 이렇 물구나미 서기한 자세처럼 완전히 서 있는 자세로 끼어 있었다고 라 하시고요. 최초에 발견했을 때 이제 고인을 꺼내려고 이렇게 잡아 당겼는데 고인이 잘 꺼내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사고 직후 현장 사진입니다. 동료들이 교반기에서 소스를 퍼냈지만 유민씨는 이미 사망한 뒤였습니다. 어, 얼굴에도 막 긁힌 자국, 흉터들이 있고, 팔 부러지고 자꾸 그때 그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 왜 우리 딸이 렇게왜 왜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지 전혀,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제빵사가 꿈이었던 유민 씨, 어머니에게는 친구처럼 살갑고 듬직한 딸이었습니다. 사고가 난교방기입니다 뚜껑도 없었고 자동 멈춤 장치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만 더 있었어도 살았겠죠. 간단해요. 여기 옆에 다 여기 응. 옆에 비상정지 뭐, 스위치 있을지 여기 그것만 눌렀으면 살았어요. 이 부분에 비상정지 스위치 여기 있는 거예요. 그데 말렸을 때는 이걸 눌릴 수가 없죠. 자기가 어떻게 온 거예요. 안전작업 표준서에 교반기 작업은 2인이 한다고 되어 있지만 당시 유민 씨는 혼자였습니다. 정말 그 안전장치만 있었다면 다들 아시겠지만 2인 1조만 됐었어도 우리 딸을 이렇게 뺏어가진 않았을 텐데. 오늘 회사 직 정말 정말 강력한 처벌을 원해요. 정말 벌 받아야죠. 사람을 죽였는데 자기네 책임이잖아요. SPL 강동석 대표이사가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사측이 2인 1조 작업 규정을 어겼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2인 1조 작업 대상인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규정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저희 내부 작업 표준서에 의하면 소스 배합이라고 하는 1년의 공정을 두 사람이서 함께하는 작업으로 정의돼 있습니다 2인 1조죠 2인 1조라고 단언 짓기 어렵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SPL 측이 PD 추첩에 보낸 답변서입니다 교반기 작업은 2인이하지만 모든 공정을 둘이서 같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사고가 났던 공장에 동료들이 모였습니다. 내 손으로 맛있는 빵을 만드는 게 꿈이었던 23살 유민 씨. 거짓말을 했으며 자고 나면 깨눗 꿈이었으면 하고 어디 가도 비어있으니 모든 일을 헤매돈노. 힘들어요? 바꿔줄까요? 언니들과 동료를 위할 줄 알았고 내가 할래요, 내가 할래요 하며 일래 욕심도 많았었지. 사랑하는 엄마, 지켜야 할 동생도. 어찌 먼길이 가는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불통스러웠을까.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 꿈을 미쳐 펼쳐보지도 못했습니다. 사고가 난 다음 날, SPL에서는 흰천으로 사고 현장이 가려진 채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심지어 동료의 시신을 수습하느라 큰 충격을 받은 노동자들까지 작업에 투입됐다고 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어떻게 취급받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경영자들이 안전 문제를 소홀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가 무는 과태료가 겨우 4, 5백만 원 정도였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안전 예산에 책임이 있는 경영자를 형사처벌하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건데, 현장에서는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30살 청년 손민혁 씨. 지난 2월, 전에 없던 극심한 피로 증세가 찾아왔습니다. 계속 손에 속이 메스껍더라고토 토하고 싶은데 돈은 안 나오고 처음으로 너무 피곤해가지고. 통무버에서 자다가 이제 기사 아저씨 집까지 가가지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냥 자고 싶고 그냥 피부와 눈동자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냥 엄청 많이 노랗다고 하겠어요. 좀딱 봐도 그냥 그냥 그때 마스크도 안 해서 눈밖에 안 보이잖아요. 노란 눈 갖고 있는 사람 영화에서 보던 그런 노란 눈 약간 진료를 받은 결과 병명은 독성 간질환. 간 수치가 470으로 일반인보다 열한배 넘게 높았습니다. 얼굴만 노란 게 아니라 온몸 전체적으로 이게 상체 전체적으로 노랗고 눈알까지 노랗고 하니까 이게 또 간은, 이게 간이 아프다고 증명이 됐으니까 간정 솔직히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다들 그래가지고 엄청 많이 걱정했어요. 부모님께서 온몸에 피부 발진도 생겼습니다. 1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발진 증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혁 씨가 다니던 김해의 대응 아르헨틴 노동자 13명과 이웃도시 창원의 두성산업 노동자 16명한테서도 유사한 독성 간질환 증상이 집단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명 정도는 좀 수치가 많이 높고 기본 수치가 뭐40 뭐 이렇게 본다면 거의 뭐 800에서 900, 1000 넘어가시는 문제 간 수치가 간절히 첫넘어가가지고좀 심했죠. 이거는 그냥 있어 나올 증상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고용노동부가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대응 R&T와 두성산업은 모두 공업용 세척제를 사용하는 업체. 피해자들은 모두 유독성 트리클로로메탄에 중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척제입니다. 금속의표면에부되어 있는 기름을 제거하다 보니까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일반적으로 신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물질은. 작업 환경 측정을 해서 노출 기준의 50%가 초과를 하면 국소배기장치에 대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유독 가스를 빨아들이는 국소배기장치가 문제였습니다. 고기집 가면 고기고 보면 연기 나잖아요. 연기 나면그 내리잖아요. 그 배기잖아요. 그게 후드 그 득트거든요. 그게 국소배기장치거든요. 화학물질을 사용한다면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가지고 그 공기 중으로 화학물질이 그 노출이 안 되는데요. 확산이 안 되는데요. 그럼 문제가 발생안 나거든요. 두성 같은 경우는 국소배기장치가 없었던 거고요. 예 네, 대응 R&T 같은 경우는 국소배기장치는 있는데 성능이 미달됐던 거예요. 창원지검은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두성산업대표를 기소했습니다. 반면 같은 증세의 피해자가 발생한 대응 R&T 대표 이사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우리가 억울하죠, 이건가. 진짜 똑같이 두성이랑 똑같이 난 건데 두성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안 됐으니까 억울하죠 저희는 지금. 개선이라도 제때되고 피해자 일단 제대로된보상이 가고 회사 개선도 되고 추후에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나기 그런 재발방지 대책이라고 확실하게 세워주면 어 저희가 뭐 만다고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전혀 그런 거 아예 없거든. 요더 억울한 것은 안전 문제에 대한 회사의 태도였습니다. 대응 아렌티는 노동 강도가 강한 현장이라고 합니다. 생산성을 높이겠다며 여성 노동자들이 화장실에 갈 때마다 보고하고 승인받게 했습니다. 한 여성 노동자의 메신저입니다 화장실에 갈 때마다 관리자에게 보고했습니다. 나 아, 뜨겁습니다. 덥고습니다 그냥 나오면 머리 푹 숙이고 자리 자리 깨어 가기 바쁩니다. 하, 내가 왜이 일에나 상상 없는 감옥같이 망 하게끔 만들라고 자기네들은 손 놓고 삼삼오오 모여 가지고 수다 떨고 얘기하고 그으면서 하는 거예요. 이모도 울고 그랬어요, 막. 진짜 화장실, 남편한테도 이야기 못하는 거. <웃음> 내가 화장실 가는 거에 너한테 이야기해야 되는, 조장들이 다 남자니까. 관리자들은 다 남자거든요. 근데 의사에서 많이 간다, 체크해야 된다. 회수 체크해가지고 막 진짜 회수 체크했더라고요. 아, 표가 있었어요. 표가 있었어요. 헬스 체크하면 표가 있어요. 누구는몇번 몇번 가고, 아. 몇번 가면 몇번 동안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재 예방을 위해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마다 1회 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응 아렌티 노동자들은 사측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해왔다고 비판합니다. 12월 20일 오늘이잖아요. 네. 오늘 8시부터 하자고 회사에서 공문 보냅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분기마다 개최인데 이걸 안 하게 되면 회사에서 가태료를 내야 되는데 그거는 해야 되니 와지 못해서 회의는 하고 2 시간 정도 지나면 회사 바쁘다거든. 하 나가버림. 안건들도 많이 남았는데 저희가 느끼기로는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한 수단이죠 저희. 노동자들이 안전 점검을 하려면 별도로 조퇴나 휴가를 쓰게 했습니다. 안전 점검 한번 돌아보자. 어떤 문제점 있는 요리랑 같이 놀자. 싫다고 그랬어요 회사에서. 그 저희끼리 놀았습니다. 그게 나중에 너막 와갖고 나가라 그러더라고. 아니 그 그래 현장 직원이 너안 부장이 현장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겠다는데 너그왜 그러노? 이랬다 했더면 그랬다 나중에 안 되니까 너 일일이 신고를 하더라고. 안전 점검 활동을 방해하다가 급기야 경찰까지 불렀습니다. 조퇴했잖아요 저희가 조퇴를 했으니까 회사 밖으로 나가라는 거요 조퇴를 했었고 연차를 썼으면 회사에 들어오지 마라 나가라더라고요. 아, 여기 직원인데 조태 쓰고 연차 써도 못 들어올 때는 아니지 않냐 여기 직원인데 경찰 와가지고 경찰이 제재하려고 했는데 현장 작업복을 입고 있으니까 다 같은 옷을 입고 있으니 경찰도 옷을 애매한 걸 내보내기도 애매하고 <웃음> 이뭐 끌어내려고 하니 직원이고 이 직원인데 끌어낼 수는 없잖아요 2년 전 화재가 났을 때도 노동자들의 안전점검 활동을 방해했다고 합니다 글꼬러 갔다가 근무지 이탈해서 네 자리 깔았어 자리 이탈했다면서 네? <웃음> 이해 안 되시죠? 이건 이해 안 되시죠? 회사에 불이 났어, 네, 불을 꺼야 되니까 바로 뛰어갔거든요. 그 사무실에서 내려와가지고 생산장은 이제 자리를 이탈했다. 우리 불끌어왔다가산위연이라 조사도 해야 된다. 왜 불난지도 원인도 알아야 된다. 사인 찍고 하니까 승인은 안 했는데 왜 이동했냐? 자기 자리에서 그럼 불 타는 거 보고 있어야 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경고장 날아왔어요. 공문도 날아왔 회사에 공문이 직접 왔어 당시 사치기 보낸 경고장입니다. 교부 사유는. 현장 안전점검 중단 요청에 불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응 아렌 t 가 PD 수첩에 보낸 답변서 화재가 아니라 화재 전단계인 연기 발생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응 아렌 t 는 고용노동청으로부터 국소배기장치 성능을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사측이 안전 보건에 관한 노동자의 의견을 들었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의견만 들은 거죠. 개선은안 되는데 현장에서 보시고 어 계산은 안 되는데 의견이 들었다는 거거든. 말 그대로 의견만 들으면 된다는 거거든. 검찰 입장에서 어어쨌면 제가 요구하는 쪽이잖아요.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는 쪽인데 이 요구를 했다는 걸로 해서 뭐 의견을 들었다고 받아들이니 우리가 생각한 거는 요구를 안할걸 그랬나. 안 했어야 되나 그러면 저희는 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검찰에게는. 저희는 하면 안 됩니다. 막 아무 말도 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해야지만 이런 사건이 터지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건데. 이걸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실제로 이행으로 본다는 게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 국소비의장치 문제 있네. 아, 서로 막공방만돌이다가 어, 시간 됐네요. 어, 이번 산보인는 끝났습니다. 또 가버리면 그것이 노동자의 의견을 청취한 건가요? 그럼 실제로 집행이 중요한 거 아니야? 이행 상태가 중요한 거 아니냐? 에, 그러면 실제로 자그 뭐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다면 면제하겠지 하는 거냐? 비슷한 사건인데 두성산업은 기소하고 대응 아렌트는 불기소한 이유가 뭘까? 검찰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는 기소했고 의무를 이행한 경영책임자는 불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응 R&T 경영진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수사를 받을 때만 해도 대표이사가 피해자들을 방문하는 등 성의를 보이던 사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떨어지자 태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제 당당합니다. 사가 우리가 뭘 잘... 큰소리 쳤습니다. 우리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너무 당당해가지고. 근데 직원이 열세명이었기때문 네, 똑같은데도 무혐의 한 짠. 이거는... <웃음> 뭘 잘못했냐길래 아, 진짜 당황스럽더라고요. 대응 R&T의 최고 경영자 유진수 회장. 충효예 대학을 설립해 충효예 사상을 전파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충의 지도자가 같이 할... 첫 번째 리더십은 철저한 성공 후사의 리더십이 되어야 되겠죠. 항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심하게 관심을 보이며 배려하고 따뜻한 사랑과 말과 행동으로 봉하여 감싸주고. 류진수 회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번 대흥 RNT 화학약품 중독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회사의 입장을 듣고 싶어서 저 저장에 노동청에서 네네. 전 공적을 조사해 봤거든 해보니까 여기 처음 투입한 그 공격 말고는 네네. 아무도 입안한 게 없다, 이게 아, 그 안에서는 어? 재해가 좀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이제 노동청하고 전국의 그저 전제하고 네. 그분이 합의해가 가능한데 일단 지금 이미 그 결정이 나 있을 건데 그냥 가장 먼저 간중독 진단을 받았던 민혁 씨는 최근 사표를 냈습니다. 저는 이제 좀 청춘을 바쳤다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좀이 회사에서 그래도 열심히 해서 직급도 올려보고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해서 진짜 열심히 했었거든요. 아 청춘을 괜히 바쳤나 그냥 좀. 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대응 아렌트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며 PD 수첩 취재를 거부했습니다.